권수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인데요.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 카메라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옷이 갈거요 주로 쓰는 앱이 있다 스노우 하나밖에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핸드폰 용량이 달려가지고 옛날 핸드폰을 써가지고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림은 좀잘 그리시는 편인가요? 전공의미술예요 몰랐나? 전공의 미술입니다. 자. 게게자 일단 일단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 컴플렉스들을 보완할 보안 수, 수 있는 일단 내가 저거 눈썹이 진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거를 네. 제일 좋아했었어. 드래곤볼은 눈썹이 더 진해. 드래곤볼 눈썹. <웃음> <되게> 어렵다. <웃음> 이게 어렵다. 이게 끝에 이게 포인트 드래곤볼. 그 다음에 이눈 눈이 <웃음> 살짝 뜨서 네, 살짝 모여있는. 느낌이 있단 말씀 그래서 살짝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눈꼬리 붙였고 왜안 돼? 압력이 더 지우개 아 그리고 나코에 정했잖아 좀 밑에 걸렸어 어? 이거 취소안 돼? 언두 그는 압박에 박으다 그랬어. 그럼 샤이니너 인 일코 해제용이다. 진짜? 어? 일코 해제용. 일반인 <웃음> 코스프레 해제용. 오 많았네. 흰하트인데요? <웃음> <피 같은데요? 웃음> <웃음> <웃음> 낙인을 제대로 찍으셨나요이거이나요 <웃음> <웃음> <웃음> 네, 예뻐요. 샤인 오! 오. 예쁘다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오,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안돼 안돼 안돼 그분들이 그거. 그거는 <웃음> ㅇ <웃음> ㅇ <웃음> 내가 86년생이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아. 갈색이 유행했어 아, 이승현 아, 선배님이랑 아, 김혜우 선배님 나의 어릴 때 아이덴티티를 섞어서 어우 멋있어 어 이쁘겠어. 90년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때 유행했던. 내가 아, 가장 괜찮다. 좋아하는 시대였어. 90년대. 어떤 컨셉이에요? <웃음> 아유. 이게 예. 예. 최대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릴 때 좋아했던 드래곤돌의 눈썹 내 코에 점그 90년대에 유행했던 입술 색깔 90년대에 유행했던 섀도우 색깔 그리고 우리 샤인들 각인 제목을 지어준다고? 음.. 아까 뭐라고 했지? 그.. 뭐? 뭐야? 뭐, 아까 모르고 했는데 일코 해제 <웃음> 일, 일코 해제하라로 오늘 하나 배워가네 일코 해제. 드래곤 블 눈썹 나쁘지 않은데 입술 색깔도 뭐파쪽 이건 쉐딩인데 구레나루처럼 돼가지고 90년대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넣어보려고 했으니까 많이 써주세요. 볼에 딸 샤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스토리제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우, 배우라입니다.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인데요. 예.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필터요? 뭐 저는 그냥 사진 같은 건 그냥 찍는 편이라서 필터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평소에 그림은 잘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그림이요? 정말 못 그립니다. <웃음> 정말 못 그리고 어, 어떻게 그림 저 그림 잘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아, 저 때문에 다 조용할 것같아 자연스럽게 좀 떠들면서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떠들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아니야? 요 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고 하고 왕호 아, 뭐, 네. 너도 뭐 하던 거 해. 아 예, 전도번하어 어, 거는 넌또왜 왔어? <웃음> 한번 그려보세요. <웃음> 담하네요 뭘로 해야 되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재밌게 해도 돼요? 응. 내 얼굴에다가 쓰는 거 아닌가? 필터를 어디다 쓰시고 내 오, 얼굴에 그런가? 쓰는 거죠? 오저 팬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에요 필터 어떤 스타일을 그리실 거예요? 왜요? 여보세요? 기분이요. 응. 시원섭섭하면서도 좀 아쉬움도 있고 뭐, 뭐 항상 그렇잖아요, 작품이라는 게. 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별탈 없이 드라마 끝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마주름은 가로잡아마그래 세로로. 이마주름을 세로로. 구독장 같은데요? 예? 구독장? 구독해주세요. 사람들이 필터를 쓰는 이유가 이제 살이 찜, 찌신 분들은 필터로 깎고 이러니까 저도 깎아주겠습니다. 쉐딩을 쉐딩을 쉐딩은 좀 회색이죠 원래 쉐딩이 쉐딩은 약간 약간 얇게 이렇게 쉐딩을 넣어야 되니까 펜을 약간 오케이. 달라 보이죠훌 홀쭉해 보이죠 <웃음> 음. 그리고 사람들이 필터를 또 쓰는 이거, 코가 나, 낮으신 분들이 <웃음> 낮으신 분들이 좀 밝은 색 이렇게 코를 세우잖아요 저는 연두색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웃음> 뭐든 나오겠죠? <웃음> 그래서 는 <웃음> <웃음> 그렇게 서하는 거예요 저한 발을 어가이 사람은 렇게이렇게 해서. 하사람예이 저도 해서. <웃음> 이사람 이렇게 해어이면예쁘 이렇게 즈도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해서. 이술람아보이 사람은 이렇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이크림을좀바를게요 애교살을 넣을까 아, 음. 애교살을 넣는 것도 애교살은 살색에 가깝게 아, 이다주황 이거 아, 이거 것같 아, 요완성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살거이필터이 된다고요? 이필터이이름을이인다이필터이 이거 아, 이이 네 완성됐습니다 제 필터 많이 써주시고요 코가 높아 보이죠? 볼, 어, 볼도 헬쑥해 보이고 아, 지금 보니까 입술이 제일 매력적이네요 네, 많이 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즈컴퍼니배룬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쓰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진짜 사진 못 찍는 동생이 <웃음> 거든요 <웃음> 왠지나서 웃고 있던데 <웃음> 두명투샷으로 얼굴 바꾸는 필터나 아니면 조금 뭐 입이 커진다거나 뭐 이런 좀 웃긴 필터를 좀 찍어봤는데 네, 너무 예쁘게 나는 필터는 제가 죄책감 때문에 오지게 펴고 가 네. 그러면 이제 죄책감을 네. 안 가지시기 위해서 <웃음> 아, 네. 원하는 필터를 네.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코믹으로 가기 시보시요 이래도 되는 건가? 스토리제 배우분들은 여자분들이 코믹으로 가시고 남자분들은 얼굴에 쉐딩을 넣어주세요 화장을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평소에 못하시니까 그렇게 네. 막 해보시는 올리시는 강아지 영상이랑 사진 보면 힐링했거든요아 진짜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6개월 전에 입양한 아이인데 그전 주인한테 파양당해가지고 그 어디 맡겨졌는데 영양실주였어요 그래서 엄청 매기고 지금 정상 체중으로 하고 처음에 무서워서 산책도 못했는데 이제 산책도. 안 가면 막 보채 좀 누르고 있어 지금 문 앞까지 쫓아나가서. 이번 본명 방 어떠셨어요? 아, 다시는 노래 하지 않는 걸저 <웃음> 사실 <웃음> 어제 못 깜짝 놀랐어요 김지영 제가 너무 룰라 좋아했었는데 나오셔가지고 그건 몰랐다 는 근데 사실 너무 <웃음> <더 웃음> 확심하고아그 마음을 말할 네. 요 내가 <웃음> 어떻게 몰랐지? 너무 그걸 들으면서 잘한 세대인데 어, 근데 어, 그래도 너무 <웃음> 영광이었어요 진짜 <웃음>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웃음> <웃음> 아 근데 좀그 백명강 팀들께서 정말 이 리허설부터 진행하시는 것까지 엄청 철통 보안이시고 보주셔가지고저 진짜 응,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전혀 모르어요 아예 몰랐어요 진짜 철통 보안에서 손을 봤어요 저는 떨어지고 갈 때도 그거 어. 타고 갔어요 아그 수고갔어. 탈락해서 비참한데 아, 수고 <웃음> 너무 빨리 <웃음> 벗어나고 싶은데. 오, 진짜? 네. 이런 너무 심플한. <웃음> 어, 어 괜찮아요. 바람도 선풍. <웃음> <바로 바로 웃음> <웃음> <웃음> 자 컨셉을 네, 네 컨셉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제 <제가> 그리고 저희가 <웃음> 오데 어, 일단 제가 여기 여기가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6개월 넘게 3월부터 방송했던 드라마 이제 박자인데요그래 눈물은 슬픔을 표현해 보았답니다 속은 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진하게 그려드렸어요 네, 저의 그 종양을 앞둔 <웃음> 마음이 담긴 <나는 게> 필터입니다 알요 <웃음> <웃음> <웃음> 필터의 이름을 정해준다면어우픈 우프? 우 <웃음> <음푼> 표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럴 때까지 이럴지 몰랐는데 제가 만든 필터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아, 오늘 해볼 건 나만의 필터 만들기에요 네? 혹시 자주 사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시다면? 필터 뭐요 일반 카메라 쓰시나요? 음, 홍보팀에 네 홍보팀에 인생 사진을 남겨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럼 사진 잘 찍는 팁이 있다면? 아, 사진은 이제 비율이 중요해요 또 어떻게 찍느냐가 또 중요한데 어, 이제 찍히는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갖고 이제 찍어주는 사람은 전사각형 어, 기준으로 머리를 가운데 두고 딱 찍으면 정말 좋게 나옵니다 네. 그림은 좀잘 그리시나요? 그림은 제가 어릴 때 어릴 때좀 그렸어요 카피를 좀잘 해가지고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확실히 남자들은 드래곤볼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려볼까요? 제가 원숭이를 좋아해요 닮아서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원숭이만으로 귀엽게끔 했어 좋습니다 원숭이를 그왜 좋아하시나요? 귀엽지 않나요? 원가고 뭔가 고릴라? 고릴라. <웃음> <웃음> 귀엽지 않나요? 나만 느끼는 건가? 좀, 나, 전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시지푸스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지푸스 끝나고 열심히 다음 작품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대본들이 거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걸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다이어트 할 기회가 없네요 너무 해보고 싶은 다이어트 나나리 스토리지 컴퍼니의 니모를 담당하고 계신다던데 <웃음> 제가요? 네 누가요? 누구 그래요? 그냥 저희 회사 피셜이에요 아 역시 저를 위해 주는 건 저희 회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밖에 없어요 카페는 자주 범, 방문하시나요? 아 제가 요즘 방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컴맹이기도 한데 제가 그 주소 같은 걸 적어놨다가 그한번다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되게 적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응. 제가 들어가봐야 되는데 우리 저를 위한 우리 팬분들 세공사죠? 그쵸 세공사 귀여워 최근에 알았던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최근 알았던 거? 응. 이거는 이걸 알고 있으 인싸다 응. 누가 줄... 알려준 거? 줄임말! 주 줄임말 응. 알아요? <웃음> <웃음> 하, 하, 하. <웃음> 진짜로 나 최근에 알았는데? 망관부 아세요? 망관부? 응. 줄임말이요? 망관부 네. 네. 저희가 되게 많이 써요 인스타그램 아, 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런 것도 잘 하죠 원숭이는 이마 쪽이 이렇게 핫한 거 아니에요? 맞다 아,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구나 어? 뭔가 지금 좀 귀여워진 거 같아 <웃음> 원성? 아니 기다려 봐 이게 뭐야 이상해요 귀, 귀를 그렸는데 귀를 없애야 될거 같아 아니 잘못했네 안좋아 <웃음> 하시려 이거 아닌거였어 아니.. 편반들이 뭐, 쓰는데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괜찮은 팀장님 근데 왜 요즘 일주일한 번씩 맞추고 나시는거에요? 작보.. 에 근데 내가.. 안돼도 그때 보니까 잘하더라고 니거 맡기는거지? 옷잘 맞는거 같아 진짜 보다 뭐, 먼저 하신 배우분들이 응.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분들 그림에 <웃음> 귀여운 것 같아 내가 봐도 다들 만족 100%. 응. 주만 한감볼래네 보여주세요. <웃음> 어때? 와저왜그나 <웃음> <웃음> 귀엽지 않아? <웃음> 귀여워 아 근데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아니 어떻게 <웃음> 나왔귀여워서좀 당황했어요 근데 <웃음> 귀엽지? 아니 저 나온 거 같은데? 안돼 아, 아저잘 나왔으면 좋겠다 돈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나면 안 되나 봐 눈썹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 눈썹 위에 이렇게 눈썹이 생기겠지? 뀨 하는 네, 눈썹. 눈썹이 두 개가 되겠죠? 아그만안 되잖아 이렇게 어 이게 더 귀여워요 진짜? 응. 네 오케이. 어차피 눈썹이 더 올라와서 이거 올라와. 걱정할까? 네 오케이 짠 제목을 정해준다. 면 태원숭 태원숭 입니다 10월 정해준다. 10월 정해다해준다1해볼까요 네. 짠, 제가 만다필터입니다 많이 써주세요. 태원0 필터. 안녕하세요. 승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에 <웃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이상하고 이렇게 시켜고요 시키면... <웃음> 장난이고 아네저 <웃음> 어, 요즘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어, 이렇게 오늘 좀 하루 쉬는 날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 어... 필터만들기 아, 필터. 어, 필터를 필터 만드는건데 이미 저희 회사 다른 분들은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음 바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혹시 자주 애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필터를 아예 안쓰고 사람도 안찍으니까 어, 필터를 잘 아예 있나요 일단 최대한 좀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주세요 네좀 컨셉이 있으시다면? 컨셉이요? 그냥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다 넣어보려고요 음. 고양이 넣으실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는 이 회사가 무섭다 와 지금 동그라미 길 넣어 어떻게 한거 알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해 응. 듣고. 시원, 시원해가지고 다행인데 그전에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네. 세트가 높아서 강제로 운동하신다라는 말이 있던데 <웃음> 아니 세트가 사치인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어 다녀온 스태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들 엄청 힘들어요 그 아 크게 되게... <웃음> <웃음> 그런 눈으로 <눈도> 보실 거예요? 댄디디이 <웃음> 댄디 <웃음> 멋있어서 입가거잖 기다려가지 <웃음> <웃음> 아빠는 여성분들을 위한 거라 그러는데... <웃음> <웃음> 아, 이 여성분들을 위한 거니까... 아... 입술을 좀 칠해줄 것 같아요. <웃음> 끝! <웃음> 어... 한번 화면에 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웃음> 필터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걸다 넣어봤어요. 단과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코를 넣고요유성완을 보겠습니다. 댄디, 댄디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하트. 이쁜 하트를 넣었는데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다. 무서워 보이요 지금 저걸로 셀카 한번 찍어서 조금 찍 이거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할 거예요 어, 해주세요 그럼 제목을 지어주신다면? 댄디맨 댄디맨? 음. 댄디맨 감아야 댄디가 되는데 아... 눈 감고 해야 되나? <웃음> 털도 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휜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여러분 영상이 끝난 줄알았죠아이를 <웃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한 치우고 음 심플하게 음 근데 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참 깔끔하게.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도 이쁘지 않아요? 음. 무엇 정말 깔끔해졌어. <웃음> 아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훨씬 이쁠 것 같은데 아까 거보다? 아 근데 그게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아까 거는 근데 너무 진거웠어요 훨씬 낫다 그0대면 음, 귀여워. 음. 이름은, 이름은 그대로예요대면디맨 네, 댄디맨. 이렇게 댄디면면 10대면 10대면 10대면 10대면 1 0대 네, 여러분 면디맨 어플이 다시 탄생했어요. 훨씬 이쁘다. 다들 인증샷 찍어서 한대씩 올려주세요. 안녕.